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나나치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옆돌려치기. 옆돌려치기를 치시는데 편하게 45도 패턴으로 치는 방법입니다. 음, 스톱도 간단하고요. 그리고 포인트별로 45도 어떻게 치는지 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하러 가시죠. 자, 배치를 이렇게세워봤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방법이죠. 1족구는 단쿠션 원포인트에 근접해 있고 제공은 1족구의 45도 방향으로 서 있습니다. 자, 요럴때 기준을 잡는 방법이죠. 45도일 때 내공을 반 두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 두께를 기준으로 쳤을 때 코너를 돌아다오는 것은 원팁이고요. 자, 중단 원팁입니다. 자, 여기 반 포인트, 투 팁, 여기 원 포인트가 쓰리 팁, 중단이죠. 자, 여기 15 포인트, 요쯤이 포 팁이 됩니다. 하단 8시 당점이죠. 자, 저기가 떴을 때, 반 두께, 하단 8시 당점. 자, 내 공이 움직이는 궤적은 하단 8시 당점으로 반 두께를 끌어친다는 생각으로 치시면, 제가 친 포인트 그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기본 패턴으로 하죠. 자, 일단은 이걸 시탈해 볼게요. 반 두께 8시 당점을 주시고 1.5에서 2레일 정도의 스피드 끌어친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됩니다. 미들 팔로 1.5에서 2레일 정도의 스피드 끌어친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됩니다. 팔로. 자 이렇게 하시면 15포인트 쪽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끌어치기가 잘 안되면 10포인트 정도로 떨어지겠죠 자, 이 패턴을 가지고 45도 내가 친 포인트 그대로 나온다는 기준만 잡아놓으시면 뭐당점 줄이고 늘리고도 편하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른 배치도 또 바로 시탈해 볼게요. 자, 요번에도 45도 자 제공과 일목적구의 어, 각도는 45도입니다. 자, 이럴 때반뚝께의 원팁을 주시고 치시면 한 포인트 차이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온다는 거죠. 한 포인트. 기울기 한 포인트 정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샷은 똑같고요. 자, 반 두께 중단 원팁입니다. 중단 원팁을 주시고 1.5에서 2대1 정도의 스피드 미들발로 중단 원팁을 주시고 1.5에서 2대1 정도의 스피드 미들발로 자, 이렇게 반 두께로 원팁을 주시면 한 포인트 정도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2 팁을 주시면 반 포인트 다가고, 3 팁을 주시면 또반 포인트 다가고, 4 팁을 주시면 또반 포인트 다간다는 기준이 나옵니다. 자 일목적구를 첫 번째 포인트 말고 두 번째 포인트 하나 나눠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자또 45도로 있죠. 자, 이 목적구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반포인트 1 목적구가 반포인트 떨어지면 한 팁이 증가를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투팁이 됩니다. 45도일 때. 자, 이렇게 45도일 때 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면 투팁을 증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자, 원래는 여기서 치면 1팁 치면 코너로 돌았죠. 자 이렇게 45도면 투팁 이렇게 45도면 3팁이 됩니다. 자반두께 중단 3팁을 주시고반두께 1.5에서 1회 1 정도의 스피드, 미들 팔로 중단 3팁을 주시고반두께 1.5에서 1회 1 정도의 스피드, 미들 팔로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요런 옆돌리기가 떴을 때 아주 편하게 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목족구가 이렇게 장쿠션 쪽으로 있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목족구를 장쿠션 쪽에 올려놓고 한번 또 시타를 해볼게요 자요번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45도죠 그러면 반 두께의 투팁이면 대략 5 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제를 타고 이렇게 가겠죠? 조금 더 올려놓을게요. 이 정도. 자, 이 정도 가게 돼 있습니다. 자, 반투깨! 투팁을 주시고 중단 투팁이죠? 1.5에서 2레일 정도의 스피드. 미들 팔로 중단 투팁이죠? 1.5에서 2레일 정도의 스피드. 미들 팔로.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틀릴 때또 각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기준을 45도로 잡았을 때 45도보다 조금 내려가면 요 정도가 8분의 3 두께입니다. 자 코너로 도니까 원팁이죠. 조금 더 내려가면 8분의 2두께 원팁이 됩니다. 자 각도상으로는 거의 10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렇죠?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음, 45도보다 자, 작은 각이 됐으니까 8분의 2 두께 중단 원팁을 주시고 8분의 2 두께 미들 팔로. 중단 원팁을 주시고, 8분의 2 두께. 미들 팔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자, 요번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45도보다 조금 내려왔죠? 자, 이렇게 되면 8분의 2 두께 1팁이면 8분의 2 두께 2팁 여기면 8분의 2 두께 3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또 득점이 음, 가능하겠죠. 8분의 2 두께 3팁 8분의 2 두께 3팁을 주시고 8분의 2 두께 미들 팔로 3팁을 주시고 8분의 2 두께 미들 팔로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이 패턴으로 올라가면 더또또 크게 또 되겠죠. 그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을 통해서 간결하게 옆돌려 치기 음, 좀 눈으로 봐도 어려운 배치지만 간단하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시타면을 몇 가지 보시면서 또스트로 연습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타면으로 가시죠.